3층으로 되어있습니다 옥상에서 촬영했습니다 주변에 산이 있고 아이 c 가는 방향입니다 아파트가 주변에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포항시청이 보입니다 위치 면적 금액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 봐주세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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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소 경북 포항시 남구 대일5 9 5 등록번호 4202-1236 전화 010-248-70015 끝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